안녕하세요 명석으다입니다 네, 오늘은 네, 수산 쪽으로 왔는데 여기, 다른 쪽은 여기, 밭이라서 제가 찍기가좀 그렇고 여기, 밑에 보시면 기 여기, 기 포석 한번 찾아볼게요. 네, 오늘은 이쪽 하천 위주로 해서 탐석을 해볼 건데요. 여기 입구에, 입구에부터 여기 누가 좀 빼놓은 엄청난 사이즈의 보고 네, 내려가서 볼게요. 아, 네. 사방에 초, 초코석이 있는데, 별 만한 돌 찾아서, 네. 이쪽 위에 올려가지고, 네. 소개시켜 드려볼게요. 아, 네. 이돌 보시면, 여기, 변화가. 상당히 좋구요. 엄청난 또 강질이죠. 네. 지르고, 네. 이렇게 세워서. 네. 뭐, 그렇게. 네. 포인트는 없어도, 네. 강질에 좋고, 변화석. 네. 보이네요. 여기는 뭐, 전부. 전부 다 초코석이 많구요 네. 그 중에서 좀 특별한 돌을 좀 찾아서 네. 보여드리려고 네, 네. 이쪽. 주변에서 세점정도 올려 놓고 이거 거든요 네 이거는 네, 이쪽에 보시면 네, 이것도 변화가 네, 굉장히 좋죠 ヨギんんん<笑><笑> 네. 이쪽들도 보시면, 이쪽들도 이자리 좋구요. 이렇게 세워서, 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구요. 네. 또 변화가 좋은 초코석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그리고 <웃음> 이 돌인데 이렇게 보시면 네, 이렇게 변화가 정말 멋있게 네, 잘나고 또 이런 초코석도 보이구요 이쪽 면도 보이고, 네. 어, 뒷면도, 네, 이 돌은, 뒷면도, 네, 기모, 굉장히 좋죠. 네, 이쪽에, 검폭형으로 좀 나올 법도 했었고요 네, 변화가 상당히 좋은 돌입니다. 자. 네, 이쪽 아래는 이제 좀 하천이, 끝나가는 길이라서 다시 왔던 길로 해갖고 좀 상류 쪽으로 네 올라가 볼게요. 네. 네,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둘 중에 네, 두 점을 네, 배낭에 지고 네, 올라가는데요. 아, 네, 무게가 상당하네요. 자, 천천히 해서 네, 올라가서 또 다른 초코석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. 네, 아,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? 네 굉장히 크고 정말 변화가 환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또축석한점 네. 여기 좀 커가지고 뒷면도 자. 이쪽이 뒷면이거든요. 네, 여기 뒷면도 보시면 뒷면도 변화가 엄청나게 또잘 들어가 있는 또 소코 대작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아, 힘드네요. 자, 네, 아, 죽고 석은 네, 엄청난 또 강질이라서 네, 살살만 쳐도 네, 소리가 네, 들리고요. 네, 이쪽 돌은 뭐, 이게 네, 나온 건 아닌데요. 음, 그냥 자, 보시면 수만 상태가 네, 굉장히 좋고요. 뭘로 이렇게 좀 나올 뻔 했지만 뭐 나온 돌은 아니네요 여기 바닥에 네, 지금 박에 있는 돌인데 진짜 진짜 멋있네요 이돌 네, 이런 돌은 네, 눈으로만 이렇게 감상하고 네, 이동하겠습니다 자. 자. 아, 이쪽 초구석초구석은요 좁고서. 어, 어. 보시면 이 예, 굉장히 멋있어요 네, 굉장히 멋있고 예, 두께도 딱 하고요 딱 괜찮고 네. 이 뒷면은 제가 다시 예, 무게가 이것도 황당해가지고 앞면 먼저 보여드리고 여기 아까 뒷면이거든요. 네, 아, 뒷면도 보시면. 저기 또. 아, 멋있죠. 대 그리고. 아 곳곳에 <웃음> 울챙이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네, 정말 천천히 네, 정말 천천히. 이동해야될거 같네요 네, 개구리 알만 제가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또 얼챙이들이 많이 벌써 또 많이 태어났네요 진짜 큰 크고 진짜 멋있는 초코석들 오늘 정말 많이 네 제가 많이 보다가 할것 같네요 자 아, 곳곳에 막 장애물이 있죠 이거는 뭐 밑에는 네 올챙이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네, 위에는 이런 또 나뭇가지가 머리에 또 계속 걸리기 때문에 정말 조심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쭉쪽 보시면은 네. 지금 뭐 굴다리같이 생긴 네. 저쪽 제가 한번 따로 또 마저 탐사을 해보고 네. 제가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은 또 강과 또 다른 매력으로 제가 또 참석을 해본 것 같아서 네, 굉장히 또 재미있는 시간 된것 같네요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, 앞으로 여러 가지의 골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시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